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보면 이렇게 가슴이 너무 해놨다고 해도 다 이렇게 좀 벌어져서 잘안된 경우가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 싶기도 했고 너무 인위적이니까 별로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요티가 많이 나서 사람들 이 아프단 말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아프면서까지. 그렇게 벌어지고 너무 티나는 가슴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태어나고 장 봐서 혼자 들어올 정도로 하나도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제가 한증막을 좋아해서 같이 가고 이러면 잘 됐다고 하고 또 티를 입으면, 옷을 입으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수술을 해주셨던 최항석 원장님이 음. 그 수술실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손 잡아 주셨던 거 그게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. 어, 무사히 잘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손 잡고 기도하고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써서 잘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되게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. 평생 기억. 될거 같아요.